와, 이거 너무 재밌어요. 뭐, 예를 들어서, 크릴 오일,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, 그 다음에 새싹보리, 맹문동, 그 다음에 아까 저기, <웃음> 콜라겐, 피치콜라겐. 그리고 이제 온갖 브라질럿, 그 다음에 뭐, 호두, 아몬드, 사차인치, 그 다음에, 아, 모유, 모유상균 이런 거. 그래서, 야 저는 이런 게, 이렇게 벌크로 받아서 이렇게 여기서 포장한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온갖 분말이에요, 사장님. 야, 그러니까 이 분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병이 있는데. 예, 안녕하세요, 김상수 사장입니다. 예, 오늘 여기 경동시장 왔는데요. 여기 경성상회예요. 예, 경성상회 근데 오늘 이 사업 상당히 재밌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장님이 주로 어떻게 사업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이 요즘 시장에서 먹힐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사장님에게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.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, 예, 반갑습니다 네. 아, 사장님 여기 오픈한지 얼마나 된가게예요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? 네네. 와 아 근데 이 바닥 들어오신 지꽤 오래 되신 분이긴데? 예, 시장에 들어온 지한 20년 조금 넘었어요. <웃음> 20년. 예. 와! 역시 <웃음> 음. 저도 이바닥 24년차 사업자니까. 아, 오래 셨네 예, 제가 딱 얼굴만 보면 알아. 요 제가. 아니 근데 사장 예. 여기 경동 시장이 여기가 저 3층 청년몰 때문에 왔는데. 예. 여기 지금 이 아이템 너무 재밌어 가지고. 요즘 여기 보니까 재밌는 컨셉들이 쭉 있어요. 보니까 뭐 여기 요즘 피시 콜라겐, 프로바이오틱스, 네. 그다음에 여기 뭐 새싹보리, 귀리, 맹문동, 은행 요즘 뭐 크릴오일, 뭐 이런 거, 네. 야 크릴오일, 그리고 온갖 견과류 이렇게 쭉 있는데 자이 가게 컨셉이 이게 어떤 거예요? 음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한 질범이거든요. 예, 예, 예. 건강식품 판매하는 곳이에요. 아. 예,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것들도 있고요. 예, 예, 예. 예전부터 건... 유행하는 예. 것들도 있고. 아, 건강식품 판매. 예, 예. 그렇구나. 근데 건강식품이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고 중국에서 오는 거 있고 캐나다에서 오는 거 있고 예, 네, 네. 수입과 국내산이 있나요? 예, 그렇죠. 매출로 보면 수입이 더 많은 거죠. 요즘은 그렇죠. 아, 요즘은 요즘 예. 가장 베스트셀러 제, 제일 잘 나가는 효자 상품이 어떤 거예요? 그나마 좀 네. 사랑받고 있는 건 예. 보리새싹 아 새싹? 예. 어 최근에 이거 새싹보리 새싹귀리 이게 뭐 속에 뭐가 기생충이 있니 뭐가 있니 막 예. 중은속 얘기도 나오고 대장동 아 얘기도 나오고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원래는 뭐 디톡스 다이어트도 되고요. 뭐 당뇨 있는 분들 드시고 막 <웃음> 아, 그래요. 네. 아그니까 저는 재밌는 게 제가 제 블로그에 네네. 건강 복도빵 이런 거음 제가 많이 많이 제가 올렸던 있어, 있어요. 근데 네네. 옛날에 그냥 건강 복도빵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건강원이 옛날에는 개소주 팔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예, 네, 약대려 네, 요즘 네. 건강원의 수익 모델은 전부 야채즙, 과일즙이에요. 양파도 많이 하죠. 양파즙, 뭐 네. 과일즙, 뭐 이런 거. 네. 이게 좀 뭐... 자몽 오렌지 주스도 있고, 예, 이게 예, 예. 자몽하고 오렌지하고, 과라나 섞어 놓고, 물에 예. 타서 쉽게 예. 먹게끔. 아... 그거는 보관이 조금 용이하지 않아서. 그렇죠. 요즘에 그렇죠. 간단하게 예, 예, 뭐 예. 타트 체리 주스도 그렇고, 석류도 그렇고, 아... 소량을 넣어서 예. 이만큼 물이 나오고 타먹으면 되거든요. 야,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이니까 직접 네. 벌크로 받아서 다 소분 판매를 하시는구나. 그죠. 야 재밌네요 그러면 이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 이거 살려면 여기 전화하면 되겠다 아, 예. <웃음> 이거를 이게 보면, 좀... 어,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즘, 요즘 한, 예.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 예. 최소한 예. 1000세대는 좀 약하고 한 2000세대 정도 된 아파트 상가에 요즘 장사 안 되는 뭐 이런 가게들 많잖아요. 그죠. 근데 그런데 그냥 코너 하나로 딱 이렇게 샵인샵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. 깔끔하게 하면? 네, 깔끔하게. 어, 네, 괜찮죠.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멈춘 이유가 인터넷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해요. 예. 저희도 <웃음> 예, 인터넷을 도전해보려고 했는데, 예.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. 아... 중간에 실패했어. 그니까 러 현저하게 저렴한 게 품질이 저렴한 건 아니다. 아니에요. 그. <웃음> 어차피 수입해 들어오는 거니까. 음. 큰 회사도 같이 수입을 해서 아 아까 말씀한 것 마냥 그어차 포장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다 내서 그렇죠, 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래도 이제 각자 포장지만 다른 거지. 아. 뒤에 그 한글 표의상이라고 누가 수입했고 이런다. 이런 거 있거든요. 그건 다 똑같아요. 아. 네, 그럼 그러면 네. 우리 창업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네. 일단 사장님한테 와야 되겠네. <웃음> 이거를.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. 있죠. 이거를. 그리고 브랜드, 경성상의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네, 예, 예, 안그러면 그렇죠. 뭐 바꿔달라면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. 오케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는 이런 게 대부분 요즘 인터넷 시장이 워낙 강한데 아, 여기는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파나, 파나요? 아니면 오프라인만 판나요 오프라인만 하고 있어요 인터넷 아, 지금은? 예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인, 인터넷을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하니까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중간에 중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인터넷은 소위 말해서 낙가마들이 너무 많이 낀다. 예, 그리고 이제 아까 예.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예. 만 원을 할수 있는데 어. 건 인터넷 똑같은 거 팔면 예. 한 만팔천 원, 원, 뭐, 아니, 원 뭐, 예, 예, 많이 맞아요, 올라가요. 이랬어요. 그래서. 아, 그냥 오히려 중간 마진을 없애면서 지, 저 어디 오프라인으로 파는 게 일단은 소비자들이 훨씬 한번 사면 오히려 많이 사야겠죠. 지속금으로 반복구매하게 구매, 반복 된다. 그래서 지방에 저희처럼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고객이 예. 여러 분 계세요. 예예예. 예, 예. 그, 아. 그분들이 이제 가져가셔서 그대로 놓고 아. 좀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오프라 그런 분들도 온라인은 안 하고. 아. 예. 아니 근데 이 칸이 두 칸인데 이게 월세가 꽤 비싸더라고요. 예, 월세는 저는, 예 얘기할 수 그렇죠. 없지만 예, 예. 예. 월세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. 되게 비싸대요. 이게 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청년물하고 비교하니까 완전 아, 달라서 예. 그렇죠.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딱 보니까 네. 건강관련 모든 게다 있어서 많아요. 건강 관련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면 잘할 것 같아요? 사장님처럼 인상이 일단 좋고 <웃음> 그렇죠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건강에 대해서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아니에요좀 네, 많이 공부를 하시면 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? 무작정 덤벼들었다가 맞아 그냥 얼마 안 하고 그냥 초기 작업만 버리시고 나오신 분을 많이 봐 그렇죠 그렇죠 예. 야 오늘 진짜 어떠세요 여기 오늘 어, 최동우 대표님하고 한번 얘기 나눠 봤었는데 네. 야 저는 이 경동시장의 경성상회가 와 아, 경성 뭐 카페나 뭐 핫동 과게 뭐, 아니 저도 팝핑수 가게 이런 거 있는데 <웃음> 이렇게 아, <웃음> 경성상회에서 재밌는 이런 아이템 발견돼서 너무 중요하고 약품 플러스 견과류까지 같이 하는 게 너무 좋네 네. 연가루 예. 요즘 많이 쓰셔서. 아, 그렇죠. 네. 다행히 으로 저기, 어디야. 종종 제가 궁금할 때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도 잘. 예, <웃음> 네, 고맙습니다. 또 예. 뵐게요. 예, 예, 예, 예.